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로토스의 콩콩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마진 거래서 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한몇주 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원유띠라는 사람이 마진 거래를 통해서 2,500억 원을 벌었다. 그리고 뭐뭐 뭐 신문 기자분이 40억 원을 청산을 당했는데 그게 레버리지 때문이다. 뭐 이런저런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점 그리고 이 마진 거래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마진거래소라고 하면은 아 양방향 거래와 이제 레버리지 뭐 요두 가지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양방향 거래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업비트나 비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놓고 오르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놓고 가져가자 외치면은 이제 올라가면은 수익인데 내려가면은 이제 손실이 나는 건데 이 마진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베팅을 하는 거랑 내려갈 때 베팅하는 거두 부분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베팅을 하는 거를 롱 베팅 그리고 어, 아래로 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것을 이제 숏 베팅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시장이 마냥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락장이 왔을 때 어, 매우 그 유, 유용한 네, 해징 수단이 되겠죠 해징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 대비 수단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한 점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입니다 이 레버리지가 진짜 맞은 거래의 생명이고 그리고 누가 2,500억을 벌었다더니 누가 40억을 잃었다더니 요거에 대한 포인트가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아,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사실 단어 그대로는 해석하자고 하면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 지렛대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순수한 힘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물체를 이 지렛대를 가지고 어 나의 힘보다 몇배더 이제 어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아말 그대로 이제 돈을 빌려다 쓰는 겁니다. 네, 빌, 돈을 빌려다 쓰게 되는 건데 내 돈이 만약에 100만원이라고 쳤을 때 레버리지 100배라고 하면 은1 어, 천만원, 1억까지 굴리는 효과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원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20%다 그러면 솔직히 2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레버리지 100배를 꼬라다 써서 20%다 그러면 은 얼마죠? 피디님 <웃음> 1억, 네. 1억에 20%니까 2천만원이겠죠 어, 그러니까 100만원으로 2천만원을 벌수 있는 수단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네. 그쵸. 100만원 가지고 20% 해봤자 20만원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진거래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딱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비트맥스가 있습니다.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1세대 마진거래소라고 할수 있고요. 고인물들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게 BTC 기반으로 매매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에는 뭐 원화나 달러나 테더나 이런 식으로 버전화폐로 기반으로 이제 매매가 되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기반으로 거래가 된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다양한 매매 기능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유저 랩스가 상당히 깊다. 그래서 뭐 유저 커뮤니티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어 오버로드와 슬리피지가 있습니다. 오버로드는 이제 서버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매우 느려진다는 그런 뜻이고요. 슬리피지는 비트맥스는 P2P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파이 플랫폼에서 말하는 유저와 유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중앙화 거래소와 다르게 유동성 자체가 유저와 유저간의 거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시장가로 체결이 되게 되면 실제로 그 호가보다 더 밀리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 중에 또 하나가 복잡하고 어려운 UI다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기능이긴 한데 워낙에 매매 기능이 다양하다 보니까 약간 초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어 그런 어,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악랄한 단점이 이출금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이출금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번 밖에 출금이 안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만 전송이 되다 보니까 어, 속도도 상당히 느리게 나와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빗입니다. 바이빗은 비트맥스를 이제 겨냥하면서 나온 제2의 비트맥스를 표방하면서 나온 예, 중국계 거래소입니다. 어, 사실 초반에만 해도 상당히 유저가 없어가지고 어, 약간 긴가민가 했었는데 지금은 뭐 비트맥스보다 상당히 깊은 유저 뎁스를 어, 지금은 보유하고 있다 장점으로서는 쉽고 편리한 UI 그리고 이출금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비트맥스보다는 그리고 전용 앱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환경이 비트맥스보다는 조금 더어 수월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트맥스와 마찬가지로 P2P 거래이기 때문에 슬리피지와오버로드가 존재한다 그리고 출금이 비트맥스보다 낮지만 그래도 하루에 3회로 제한되는 점이 상당히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현물 거래소 기반이긴 한데 바이낸스에 따로 선물과 마진 플랫폼이 따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마진 거래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장점으로서는 글로벌 유저댑스가 이제 하, 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UI가 상당히 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어, 다양한 종류의 알트코인과 파생 상품을 어,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저가 많기 때문에 슬리피지도 거의 없다 그리고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각종 시장이 좀이 출렁출렁 거리게 되면 예, 서버 과부하가 좀 걸리는 점이 아예 로그인이 안 돼요 예, 아이 로딩이 안 돼. 아이 로딩이 안 돼서 상당히 좀 이게 큰 단점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본사의 소극적인 마케팅과 지원이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거래소 중에서 거의 이제 메이저급이기 때문에 이 마진 거래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거를 대놓고 우리 마진 거래소다 이렇게 좀 약간 홍보로 대놓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서자 느낌으로 좀어 서자, 서자 느낌으로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어, 그리고 네 번째는 빙본입니다. 중국계자본의 신흥강자, 이제 신흥 마진 거래소 어, 플랫폼이고요. 어, 팔로우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신박한 시스템을 어, 표방하면서 국내에 많은 유저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오버로드가 적고 슬리피지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입출금이 상당히 자유, 어, 자유롭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종류의 코인들로 이제 입출금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어, 유저들한테 상당히 어,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마진거래소에서 그 대회하는 게 거의 한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 하는데 지금 뭐 거의 뭐 분괴한 번씩 하다시피 상당히 이벤트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 UI가 상당히 쉽고 그리고 조작 편의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직까지도 그 메이저 거래소가 좀 이렇게 주름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저댑스가 약간은 잡은게 단점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와이즈 비트코인이라는 거래소인데 신생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현물과 마진 거래소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장점으로서는 이제 깔끔하고 쉬운 UI 그리고 현물 거래소와 연계한 서비스가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다른 마진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유동성을 가지고 이제 P2P 거래로 이루어지는 어, 그런 시스템이어서 슬리피지가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어, 여기는 이제 그 유동성 클라우드라고 해서 뭐 200개가 넘는 거래소를 이제 그 유동성을 모아가지고 가격을 책정을 한다고요. 해 그래서 어, 가격 안정성이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단점으로서는 신생 거래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서비스라든지 어, 유지케이스가 상당히 좀 적다 보니까 어, 이런. 앞으로 어떤 게 뭔가 문제가 될수 있고 그리고 어떤 기능이 뭔가 어잘 활용이 될수 있을지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버리지와 양방향 거래를 지원하는 마진거래소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활용만 잘하면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어 매우 유용한 해징 수단이 될수 있는데 이게 욕심이 앞서 가지고 좀 무리하게 접근을 하다 보면 은 아까 그안 좋은 케이스들이 발생할 을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고 어 올바른 방법으로만 활용을 하면 은 매우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